네, 여기가 저희 중문인데요. 중문 틀이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요. 중문 사이사이에 먼지도 엄청 많이 깼고요. 시커먼 때가 끼어가지고 보이시죠? 네, 준비물은 바로 분무기, 휴지, 그 다음에 못 쓰는 카드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플라스틱 카드면 다 가능하니까요.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우선은 여기 더러운 곳 사이사이에 휴지나 키친타워를 껴주시면 되고요. 저는 휴지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휴지를 이렇게 껴주시고요. 잘 안되신다 하시면 은 아까 준비해두었던 카드 있잖아요. 카드를 쏙쏙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물을 뿌려보도록 할게요. 물을 살짝 적신 다음에 때가 많이 심하다면 조금 놔두시면 되고요. 보통은 그냥 쓱 밀어도 다 닦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드를 이용해서 쓱 문질러주시면 돼요. 네, 조금 이렇게 휴지가 끊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힘이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잘 닦이거든요. 그러면 쭉 이렇게 밀어주시면 휴지 부분이 닦아주면서 때가 휴지 부분에 묻거든요. 닦아주시면 금세 또 깨끗해졌고요. 여기 지금 사이사이에 보시는 사이사이에 지금 보이시는 이런 떼분 있죠? 여기 안 닦인다 하시면 은 카드로 긁어서 긁어주시면 떼가 또다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다시 휴지를 한번 더 이렇게 해서 문질러주시면 떼가 따라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기 끝부분은요. 면봉으로 이용해서 사이사이 이렇게 면지를 닦아주시면 되고요. 끝부분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면봉을 이용해서 한번 빼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면봉으로 닦아내면요. 먼지 이 사이사이 또 틈이 조금씩 있어요. 이 사이 틈으로 다 들어가니까요. 처음에는 휴지에 다 묻을 수 있게끔 물을 흠뻑 뿌려서 휴지로 다 먼지를 뺀 다음에요. 마지막에 면봉으로 이렇게 쓱 한번 닦아주시면 정말 깨끗하게 완성이 되거든요. 물기나 이런 거를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서 마무리해주시면 되세요. 닦아가지고요.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아까는 때도 많이 끼고 중간중간에 이제 시커먼 때도 많이 끼고 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깨끗해졌죠? 이제 물을 뿌려놨기 때문에 이왕이면 중 문을 열어놓고 말려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뭐 정말 간단한 중무틀 닦는 방법이었고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주했였습니다